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53쪽에 있는 포인트 10번의 수치연산 및 논리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을 구분하면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는 수치적 연산과 비수치적 연산, 논리적 연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되는 개수에 따라서는 단항연산, 언널리라고 하죠. 잘 보셔야 됩니다. 언널리 연산과 이항연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데이터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수치적 연산과 비수치적 연산, 연산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수치적 연산은 말 그대로 사측 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이런 연산이라든가 산술적 시프트가 되겠습니다 곱셈이나 나눗셈면때 쓰는 거거든요 자이 중에서 수치적 연산에 속하는 거 더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add, 빼기를, subtract, 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multiply, 아주 신 많이 납니다 divide, 나누면 divide 이렇게 표현하죠 숫자, 비숫자 연산, 논리 연산에서 AND, OR NOT, SHIFT, ROTATE, MOVE 이런 연산들을 숫자 연산을 뺀 나머지들을 비숫자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들 s h i f t 고 MOVE 앞에서 구분하셨죠? SHIFT는 뭐예요? REST에 기억된 내용을 한 빗대씩 이동한다고 했고 MOVE는 REST에 기억된 내용을 모두 옮길 때 사용하는 연산이다. 한 빗대씩 이동한다, SHIFT, 모두 옮긴다, MOVE 잘 구분할 줄 알고 입력되는 개수에 따른 구분을 보니까, 단항연산, 이용으로 뭐라고 하죠? 언너리연산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한번, 다음 중 언너리연산자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너리, 그러면 이게 단항연산자, 즉, 하나의 입력이 하나의 출력인 연산이구나,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동이라든가, 또는 논리부정, 낫, 쉬프트, 로테이트, 이런 것들은 단항연산자가 될것이고요 이항연산자는 이제 두 개의 입력이 하나의 출력이 있는 연산이죠. AND와 사치 연산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하죠? 이항 연산에 속합니다. 제가 여기 같이 여기에 입력이 1010, 0000에서 000, 이걸를 AND 연산하게 되면 어떻 되죠? 결과없이000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은 몇 개예요? 두개 출력은 하나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두개 입력이 하나의 출력이 있는 연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항 연산이라고 하고 단항 연산은 뭐 이렇게 여기서 연산을 했을 때, 여기서 연산을 했을 때, 여기 지금 입력값이 1010이다. 그리고 여기에 낮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이제 0101 이렇게 들어오겠죠? 입력도 하나, 출력도 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단항 연산자, 혼놀이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비수수 연산의 n 드는 어떤 역할을 하죠? 특정한 문자를 뭐할때 쓴다고요? 삭제할 때 씁니다. 삭제할 때 쓰는 연산이다. 연산 자료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울 때 쓰는 마스크 연산. 마스크, 다음은 이제 마스크 개념과 관련된 연산 찾으라고 하면 엔디 연산 찾으셔야 됩니다. 엔드는 1010, 000, 이렇게 어떤 수에다 0을 곱하면 다 0이 되기 때문에 이 지워지는 비트를 뭐라고 한다? 마스크 비트 연산하면 다 0이 되죠. 와는 특정 문자를 추가할 때 씁니다. 1010에 1111 세팅한다면 다 111이 되겠죠. 이에서 특정 문자를 추가할 때는 연산은 오바연산, 삭제할 때는 엔드연산,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 날연산자는 반대입니다. 에, 입력이 1010이다 고 0은 1로, 이런 0을 바뀌어주는 거죠. 하나 입력이 하나의 출력이 있죠. 다른 연산자죠. 자, 출력값이 입력값과 반대로 드는 연산자, 날연산자죠. 이 낫을 뭐라고도 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우셨죠. 낫, 인버터, 토글, 컴플리먼트, 반전. 다 같은 의미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용 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번에 이항 연산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죠. 이항 연산이 뭐라고요? 하나의 입력에 두 개의 입력이 하나의 출력이 있는 연산이죠. 그런 데 뭐가 있었나요? and, or 이런 것들, 사칙 연산 이런 것들이 이항 연산자죠. or, 정답이 될 것이고요. 2번 문제 이항 연산자에 해당하는 거 이항 연산자 뭐가 있었죠? and, or, 사칙 연산 이런 것들이 이항 연산자를 쓰요 정답 2번 연산을 자리 섞였다고 나눌 때누리자 연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뭐 찾으라는, 찾으라는, 뭐 찾으라는 얘기예요? 수치 연산자 찾으한이야기입니다뭐 찾으라는 얘기예요? 수치 연산자 찾으런이 얘기입니다. 수치 연산자 뭐 있어요?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기 multiply 이게 뭐예요? 곱셈 아닙니까? 곱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치 연산자 multiply 곱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4번에 특정 비트 또는 특정 문자를 삭제할 때 사용되는 연산 삭제할 때는 뭐 한다고요? 앤드 연산, 마스크 연산이죠. 5하는 추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브는 이동, 모두 이동, 컴플리먼트는 보수를 취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정답 1번. 그 다음에 5번에 연산 자료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고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연산하는 것을 마스크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 마스크의 개념을 생각한 연산, 마스크 삭제 연산 뭐예요? 앤드 연산, 5하는 추가, 야은 보수, 부분은 모두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6번 문제 보시면 하나의 리스트에 기억된 자료를 모두 다른 리스트로 옮길 때 사용한다. 이거 보니까 모두 옮긴다 라고 물어봤죠. 모두 옮기는 건 뭐라고요? Move, 한 비트씩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동한다, Shift, 구분하시게 됩니다. 정답 3번. 7번 문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7번 문제 확인해 보니까 다음 그림에서 ALU로 두개 입력값이 되었을 때 End 현상은 결과값 물어봤죠. 여기 뭐 101011에다가 101011, 이건 뭐야? 11일 땐 1이 되고 나머지 0 되는 거니까 101011, 1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01011 이렇게 있는 몇 번이 정답입니까? 3번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연산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보면, 0, 1, 0, 0, 그 다음에, 1, 1, 0, 이렇게 4개씩 끊어 쓴 다음에, 이렇게 쓸수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을 쓰게 되면, 0, 1, 1, 0, 그 다음에, 0, 1, 1, 1. 이 연산을 했더니, 언제만 1이 됩니까? 여기 보니까, 1, 1, 일 때만 1이 되어 있군요. 0, 1, 그 다음에, 0,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0, 1. 이거 언제 1이 되죠? 그니까, A, B가 다 일일 때만 어떻게 됩니까? 일일 되는 연산이죠. 이 연산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하, 이렇게 일일 때만 일일 연산자는 앤디 연산자구나. 이렇게 네 개씩 끊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똑같은 문제죠. 다음 보기 연산. 그럼 네 개씩 끊어서쓰라고요네 개씩. 일영일영 왼쪽과 오른 영영영. 자 왼쪽에 있는 내용서죠. 일영일영 영영영영. 나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일일일 그다음에 1111 이렇게 연산을 했더니 연산 결과가 다 모르겠나요? 이렇게 1111다1111다 1이 됐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연산이니까, 뭐가 어, 연산자 이런 식으로 찾으시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10번 의 문제 보니까, 시프트 마이크로 프로세스에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랬죠? 시프트는 예, 이제 한빛 대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논리 시프트, 순환 시프트, 산술 시프트가 있고요. 로테이터라는 거는 이제 잘려나가는 게 반대로 들어오는 연산입니다. 따로 연산자가, 로테이터라는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정답을 몇 번으로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4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